외삼촌 굿자입니다. 요거 자체가 굿자죠? 요거는 절구 굿자. 그 옆에 외삼촌이 하는 일이 이제 드러나고 있네요. 외삼촌은 절구도 찍고, 밭에서 일도 하고, 주로 힘쓰는 일을 하고 있겠죠? 그래서 힘역자가 들어가네요. 힘역자. 자이 글씨에서 가장 핵심은 바로 이 획입니다. 가면서 이렇게 힘있게 마무리할 수 있겠는가. 그다음에 아주 아주 소중한 글자 집 가자입니다. 이거 자체가 집면이었고 밑에가 돼지 십자가 있죠. 자 이게 돼지 십자. 왜 돼지 십자가 들어가는가? 우리나라 가 집집마다 돼지를 키웠으니까라는 게 이제 주된 설인데. 아, 중국은 이렇게 집집마다 돼지 키웠다고 하지 않아요. 그래서 뭐 한자가 우리나라 만들었다고 하는데, 이 돼지 씨자처럼 생긴 모양은 소, 또우자 두 개를 원래 합친 모양이라는 설도 있습니다. 옛날 글자 보면 그래요. 즉, 집에서 이 사람, 저 사람, 이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, 이런 의미도 있는 것이죠. 살, 거. 자, 이것은 이제 주검시라고 말하지만, 그냥 사람이라는 뜻으로 이해하시는 게 편해요. 꼭 시치를 말하는 것만은 아닙니다. 이건 발음을 빌려온 거죠. 거 라는 발음을 주려고 그냥 고를 집어넣은 거죠. 자, 노 자가 나옵니다. 이 노는 어디에 쓰일 것인가. 어리석을, 아, 이거, 고기 여 자죠? 고기가 어디 있는가 볼까요? 어, 태양의 아래 내려와 있네요. 어리석은 일이죠. 금방 말라죽겠죠 그래서 어리석을로 사람이 정확한 시기에 정확한 장소에 쓰이고 있다는 것만 해도 참그 현명한 일이라고 생각이돼요 벗어나야 될 곳에 너무 오래 머무른다거나 또는 과감하게 이제 들어가야 될 곳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가. 이런 것도 어리석은 일이겠죠. 친할 친. 나무목, 설립, 볼견. 나무 위에 서서 본다. 친한 친구가 어디쯤 오나 보려고. 또 어버이가, 어버이친도 되죠. 어버이가 내 자식이 지금 어디쯤 오나, 이렇게 나무. 이, 나, 여기서 나무라는 것은 나무를 타고 올라가는 뜻이 아니라 담장. 위에로 내다보는 거죠. 내다시가 끝까지 오나. 그게 어버이 모습입니다. 마을리. 찍는 <목소리> <목소리> 속에서는 가늘고 밖에서는 굵어지고 속옷은 얇게 겉옷은 두껍게 직선은 아닙니다. 관 관청